1952년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주제로 상당히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1952년 환상은 세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귀신이 사람에게 자리를 잡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1952년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목사관에 거하고 있었고 집회 후에 그 목사와 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 후에 그 목사와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달에 처음 착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만큼 그날 저녁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 보통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는 순간 마치 하얀 구름이 내려와 나를 둘러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구름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고 나의 육신의 오감은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내 앞에 있던 날로 탁자 혹은 부엌에 있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천정이 있던 곳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한 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오늘 밤 이후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내게 역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나는 내게 어떻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이 허락한다면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관하고 점령하는지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랫동안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영분별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광의 구름에 쌓여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인은 나의 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과 같이 사역 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답게 노래를 할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목사이던 그의 남편 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전 남편은 목사관 부엌에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난 일의 결과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떠난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대개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의 남편은 목사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 여자에게 다가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임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작은 원숭이 같았 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영이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 을 도둑질 당한 것이지요.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노렸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 여자의 노래하는 능력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훌륭한 가수 가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가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만 세상에서 당신은 명성 재산과 인기를 노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의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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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좋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덕이 없는 말이었 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의 표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나는 그 작은 귀신이 뛰어내려 그 여자를 떠나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이 귀신은 그 여자에게 돌아왔고 그녀의 어깨에 앉아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영은 그 여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직도 그것 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 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귀신이 돌아와 서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말하 였던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맞은 것이지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마귀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면 귀신은 그 여자를 잠시 동안 떠나곤 했다. 그 여자가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 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돌아와 서그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을 한번 대적했다고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 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3절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마귀가 다시 이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돌아와 유혹하는 것을 보았 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동안 나는 그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다시 또다시 그 악한 영이 돌아와 서그 여자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었다면 당신은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마귀에 의하여 억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탄의 암시와 억압에 면역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암시에 자신을 양보하여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져 오는 어떤 억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사탄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 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는 내 인생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그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그러나 그 여자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사탄의 생각에 거하며 그 생각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여자가 자만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원 16장 18절 암시 석제스천 사탄의 도구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탄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는지 의아해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역사하려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장 놀랍고 능력 있는 무기는 암시라는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용한 무기 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와는 기만 당하였고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 오늘날 사탄의 주된 전략은 아직도 사람을 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암시로 사람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암시의 먹 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안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마귀가 당신의 생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당신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사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암시를 따르기 시작할 때그 여자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여자는 변화되어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50천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설명하여 주셨 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 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는 그 악한 영을 꾸짖 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딸로서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대적을 하였다.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곤 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악한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암시를 듣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내 딸이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만일 그 여자가 그런 생각들을 그 마음에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 여자는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대적한다 마귀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런 생각을 하였고 드디어 그 여자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믿는 자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느 때라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 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때라도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탄아 내가 명령하노니 나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떠나라. 그렇게 했다면 사탄은 그 여자에게 순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그 남자로부터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를 다섯 명이나 거쳤으나 그중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들과 같이 살았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 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용서 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 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승인 하시거나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죄 에서 돌아서면 잘못된 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 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마귀 위에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여야 그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특정한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가 호텔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나는 호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호텔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와 함께 호텔 내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내 창구로 가서 그 호텔에 암흑의 부부가 등록되었 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들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단의 목사가 그들의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영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 목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기 위하여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왔 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목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목사는 그 여자를 회복시키 고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게 하며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목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큰 유혹 중에 혹은 화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던 50천 짜리 동전 크기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 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그 마귀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억눌림 억압 어프레션 사로잡힘 오브세션 점령당함 퍼제션 억눌림 과 사로잡힘과 점령당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억압을 받았 고 사로잡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그 여자는 그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그 여자는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당시 그 여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 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십 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 낼 수가 없다. 그 여자가 마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 여자는 그것을 원한단다. 아무도 너도 교회의 장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아무도 인간의 영 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 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는다. 나는 악한 영과 귀신들에게는 나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도 악한 영과 귀신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여자가 마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악한 영을 그녀에게서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말은 이렇게 말한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로 22장 17절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와서 24장 15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무시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만일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몸이나 마음에서 그런 영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귀를 다루고 꾸짖을 수 있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유로워 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 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는 그 여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을 선택하였고 그 여자는 마귀를 선택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탄의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생각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원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보다 성령을더 많이 원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죽음에 이르는 네. 죄 내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주님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 일서 5장 16절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며 성경 은 그것을 범한 자를 위하여 기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계시로 보여 주시지 않았다면 알수 없습니다. 나의 사역 중에 세 번.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더라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신약으로 증거될 수 없다면 환상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경 구절을 주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 6절은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성경 구절을 주시고 나와 같이 토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인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그 사람에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이라고 불렀던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죄인들에게 빛을 조명하여 줍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스스로 돌이 켜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은 그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받고 그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히브리서 6장 4절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 4절 라고 말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자각을 한 사람은 아직 하늘의 은사를 맛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사이시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거듭난 것 이상이고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진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것은 성명 충만 즉 성명의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선한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 솔리드 미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을 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단단한 고기의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의 유사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아이 그리스도 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다섯 번째 조건은 사람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서 역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오는 세상에 우리의 성실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성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적은 숫자에 믿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여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빛이 비추어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구세주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천국의 은사를 맛보았 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 여자의 구세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성령으로 충만함 을 받았고 그 남편과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충분히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여서 더 이상 말씀에 전만 먹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에서 영적인 은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모든 성경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냥 유혹을 받고 마귀로부터 정복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려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100명의 남자들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서서 회개만 했더라면 용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유혹에 의해 또는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의지로 신중하게 결정 하여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즉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의지로 그리스도 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중심적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결국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예수 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점령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마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그 여자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말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거듭난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 거듭나고 재창조된 영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없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심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종류의 마귀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 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행합 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히브리서열0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짓죄를 범한 즉 여기서 죄는 아무 죄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아무 죄나 말하는 것이라면, 요한일서 한창, 굿절은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한창, 굿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열창, 26절의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나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은 이 구절을 히브리 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원칙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도록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배척을 당하고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서 서로를 돕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커다란 핍박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그 전에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예수가 천녀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거룩하게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의 피는 다른 어떤 사람의 피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죄를 히브리서 열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숙한 믿는 자가 자신의 의지로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들의 죄를 위해 더 이상 희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심령으로 믿고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이시며 구세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에서 짓는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탄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하여 큰 혼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정신병원이 사탄에 의하여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강력하게 설득을 당한 믿는 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서의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에 대한 지식 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말함으로 그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무 큰 협박 때문에 믿음을 취소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취소하였다면 물론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에서 이 여자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여자는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고 그의 피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9절. 그러므로 그 여자의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그들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처녀로부터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그의 피가 부정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였 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서 여섯 장에 있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혹은 나는 예수를 더 이상 원치 않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갓난아이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혹은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혹은 정열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의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방황했던지 만일 그들이 화가 났을 때 예수님께 반대하여 무슨 말을 했더라도 만일 그들이 회개 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죄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졌으면 당신은 되어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과의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마귀는 당신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한 복음 10장 10절.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은 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일에 대하여 그들을 더 이상 다루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의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영원토록 유황불 못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가 그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녀의 끔찍한 울부짖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또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오랜 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성령의 다루 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상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게 그가 거듭났었고 설교하라는 소명을 받았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설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교회에 가는 것도 그만두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죄에 깊이 빠져있었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울며 확신 때문에 떨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를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야기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나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계속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밤 나는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너무 실제와 같아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주님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께서 그에게 설교하라고 소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고 탕자같이 당신께 다시 돌아가라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 하지 말아라. 내게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여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약에서 에브라임에 대하여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 으니 버려두라 호내장 17라고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그의 우상 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너도 이 사람을 그냥 놔두어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의 우상 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문을 넓게 열었고 주님 께서는 그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나는 그 후로 그에 대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 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 했지만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55세 쯤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친척 에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았 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하나님 을 저주하고 죽었다고 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그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신이 마귀에게 문을 넓게 열고 죄짓는 것을 계속하여 고집하면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영역에 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기 원하는 곳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죄로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는 자들이 사탄의 영역에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데 냉정해져서 신중하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고의적이 아니지만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는 믿는 자들과 또 의지적으로 신중히 그리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사망에 이르는 죄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마침하면서 어느 유명한 목회자 분의 구원관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려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라.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 하는 등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상당히 과장되고 과격하게 표현된 원칙과 방향이 아닌 구원 받기 위한 명백한 기준 즉 구원관이라 가르치는데요. 즉바리새인들보다 외적인 의로움이 못하면 천국 못간다. 이거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 등의 과격한 부정적인 인자를 남발하는 공포마케팅을 펼침으로 거듭난 성도들조차 다수 낭망시키고 성도들의 정신질환 공황장애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목사님의 유별난 구원관 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돌아온 탕자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없고 돌아온 탕자들을 이제는 돌아왔으니 죽어라고 짓누르는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이 나네요. 또한 케네스 핵긴 목사님의 거듭난 크리스천 대부분이 천국에 가지만 상당히 성숙한 성도들 가운데 아주 간혹 주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극히 일부만 지옥에 가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돌파하고 승리해야 한다. 다만 배도의 죄까지 갈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진짜 거듭난 성도도 진짜 지옥에 아주 잘 가니까 대부분 지옥 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 매일 벌벌 떨어야 겨우 천국에 들어간 다는 불균형적이고 편향된 구원관 을 반대합니다. 제 생각엔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가족도 없이 24평 아파트에 고아 24명을 30년 이상 데리고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되어야 죄도 짓지 않으면서 선행도 다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아닌가요? 저는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만약 대단히 좋은 차를 타시고 대단히 좋은 집에 사시는 그 목사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듭난 성도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1952년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주제로 상당히 오래 말씀하셨습니다.